비타민제로 뭐 이런 것들? 광고 뿌리는 거다 솔직히 티나거든요? 오늘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의심을 한게 조금 미안할 정도인 것 같아요, 사실. 아주 그냥 영업 비밀을 보여드릴게요. 나이를 먹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가 이어 좋은 사람들이 꾸준히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 두 가지는 선크림과 비타민 성분의 스킨케어 제품인 거 다들 알고 계셨나요? 여드름들이 한번 싹 뒤집고 흔적을 남기고 간제 피부에 요즘 저는 비타민을 먹이고 있습니다. 잡티라든지 기이라든지 이런 흔적 케어 하는 건 무엇보다도 비타민 성분이 가장 효과적인 거 이젠 다들 아시죠? 여드름 짜고 나서 그 흔적이 굳어지기 전에 나랑 평생 가기 전에 제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. 또 아무거나 쓸수 없잖아요. 제 피부에 여드름들이 한번 싹 쓸고 간 후에야 비타민 케어의 중요성을 이제 알아버려가지고 여러 비타민 성분의 잡티 케어 제품을 사용해왔는데요. 그중 가장 효과가 있었던 비타민 세럼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했길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제가 효과를 봤던 제품은 바로바로 바로 넘버즈인의 5번 잡티 이별 세럼입니다. 솔직히 막 잡티 케어 제품들 있잖아요. 비타민 세럼 뭐 이런 것들 비포 앤 애프터 사진 막 보여주면서 되게 과대 광고하잖아요. 클릭해보고 막 이렇게 찾아보면 엄청 포토샵한 사진들만 많고 광고 뿌리는 거다 솔직히 티나거든요. 근데 넘버즈인에서 한두달 전부터 이 비타민 세럼 광고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. 일단 제가 넘버즈인이란 브랜드를 너무 좋아하니까 일단 오케이 하고 막 공식몰리라든지 여러 후기들 많은 후기들을 다 찾아봤는데 넘버즈인는다 찐이었어요. 솔직히 뽀샵 같은 거저 진짜 잘 알아보거든요. 저도 뽀샵 진짜 잘해요. 저 진짜 저 인스타그램 가면 저 다른 사람 있을 정도로 저 포샵 진짜 잘하는 편인데 여기 넘버즈는 찐 후기들이 많더라고요. 지금 제가 공식몰에 있는 후기들을 보시면 막 피부 안 좋아서 대인기피증 생기셨던 분이 5번 세럼 사용하고 막 눈에 띄게 얼굴이 맑아져서 좋았다는 후기도 있고 5번 세럼 이거를 몇 병이나 사용하셔서 공병을 많이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고 아니 확실한 후기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특히나 후기 중 제일 많았던 후기는 순하다! 자극이 없었다. 사용감에 대해 부정적인 후기 남기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.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, 저한테는.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테스트는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주별로 꼼꼼하게 좀 영상을 찍어가면서 테스트를 해왔는데요. 밤낮 상관없이 기초케어하는 중간 과정에 그냥 이 비타민 세럼을 수분 앰플, 수분 세럼 뭐 그냥 사용하듯이 마구마구 데일리용으로 계속 사용을 해줬어요. 근데 제가 피부 잡티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니까 어, 예전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맑아지고 피부 잡티들이 조금 연해진 게 보이더라고요. 사실 이런 잡티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가서 진짜 돈을 팍 긁어야지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세럼 사용한 지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체감상 이 정도 느껴지는 거면 제가 나중을 더 기대해봐도 될것 같아요. 제가 의심을 한게 조금 미안할 정도인 것 같아요, 사실. 더 나중에 배고피부돼서 나타날도 여러분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. 아 그리고 제가 사용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 같은 민감성 피부 아니시더라도 잡티케어 제품 사용만 하면 피부 붉어지고 따가워지고 피부 엄청 자극 받으셨던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. 공감하시죠? 근데 이게 비타민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? 그래서 저도 돈 되게 많이 버렸어요. 예전에 되게 유명한 브랜드의 비타민 그런 스킨케어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아! 잡티케어 좀 해봐야겠다 하고 막 사용을 했는데 어머 그거 따가워가지고 그냥 바르자마자 한 방울 쓰고 그냥 버려버렸다니까요. 제품. 잘못 쓰면 진짜 너무 따가워요. 근데 이 5번 세럼은 후기들처럼 정말 따갑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추천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. 제 민감성 피부에 직접 사용했는데 전혀 붉어지지 않는 거 보이시죠? 오히려 이 제품에 쿨링감이 있어서 피부 진정을 해주는 느낌? 근데 여러분 비타민 성분 제품은 호불호도 많이 갈리는 제품이기도 하고 정말 케바케다 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 넘버즈인은 작은 미니어처 제품을 같이 보내줘요. 그래서 이 오버 세럼 미니어처를 사용해보고 아안 맞는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으면 그냥 무료 반품을 해주더라고요. 아니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거든요? 괜히 막돈 써가지고 다른 비타민 세럼 도전하시기 전에 먼저 이 넘버즈인에 그냥 돈 쓰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환불하시면 돼요, 여러분.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5번 잡티 세럼의 제형 덕분인데요. 전혀 무겁지도 막 리치해가지고 막 이렇게 꾸덕꾸덕거리고 막 이런 제형도 아니고 보이시는 대로 수분 젤 제형이에요. 지금 딱 엄청 더운 이 여름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 제형이고요. 그런 제형인데도 불구하고 피부 속이 쫙 촉촉해지는 충분한 보습감을 주는 세럼이거든요. 이 제형 덕분에 저는 밤낮 상관없이 마구마구 수분 세럼 사용하듯이 사용을 했는데 밤낮 상관없이 사용해주는 거 비타민 제품 중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, 여러분. 어떤 제품들은 비타민 성분이 이렇게 햇빛에 노출되면 안 되는 제품이라 낮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 넘버즈인 세럼은 순수한 비타민 성분 덕분에 낮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막 스킨케어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이거는 해뜰때 쓰는 스킨케어 이거는 저녁에 잘때 쓰는 스킨케어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꼼꼼하게 사용하는 스타일이 아니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이제부터 제가 이 비타민 세럼을 200% 아주 잘 활용하는 방법 아주 그냥 영업 비밀을 보여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꿀팁부터 보여드릴게요. 이 세럼은 가볍지만 촉촉하기 때문에 한번 듬뿍 올려주는 흡수시켜주고 두세 번 레이어링 해가지고 또 수분을 찹찹찹찹 먹여주면 수분 에센스 필요 없이 피부가 촉촉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데일리 스킨케어로 마구마구 마구 사용해도 좋아요. 두 번째로는 화장솜에 듬뿍듬뿍 묻혀서 잡티 흔적 고민 부위에 올려주어가지고 이게 비타민 팩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고민 부위에 이렇게 집중 케어를 해주시면 좀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기분 탓인가? 저는 꾸준히 좀 이렇게 사용을 해왔던 것 같아요. 또세 번째로는 먼저 순한 데일리용 각질 토너 제품으로 피부 노폐물, 각질, 피지 정리를 싹 해준 다음에 시카 파우더 있죠? 시카 파우더를 세럼에 막 섞어서 흔적 여드름 고민부위에 꾸덕해진 이 세럼을 올려주면 거의 뭐 홈케어 해주는 거라고 해야 되나? 뭐 홈케어죠 뭐. 이거는 진짜 막여드름들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꿀팁일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그동안 너무 마음에 들었던 잡티케어 제품을 찐으로 추천해드렸고 잡티 세럼 활용 방법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무료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비타민 세럼들로 여러분들이 돈 낭비하시기 전에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계속 꾸준히 사용해서 맑고 자신있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한번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래도 요즘 진짜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, 여러분. 그죠? 지금은 물론 파운데이션을 발랐지만 그래도 좀 음, 예전보다 많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. 그러면 어좀 뒤로 가라. 부담스럽다. 뒤로 가, 뒤로. 그럼 여기까지 흔적 케어에 요즘 열정과 땀을 쏟고 있는 제이미포요였고요. 그러면 다음에도 또 봐요. 안녕.